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 안녕, 난... <끄> <끄>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도 기타자 영상 아니고요 오늘은 박길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기타 리뷰 진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계속 영상의 퀄리티를 계속 발전해 가려고 합니다 기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요 박길이 영상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오늘 기타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길이 일곱 번째 기타는 바로 여기탑니다 고퍼우드 G210M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 사이트 기준 2 9 9 0 0 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사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도 할인받아서 이득 저도 소정의 수수료가 뜨니까 데이 덕 제가 이 악기를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를 추천해드릴 때 대중 얼마짜리 사야 돼요?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거뭐 어차피 자주 사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돈을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30만원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기타를 즐기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타 가격 얼마입니까? 29만 9천원이죠 그래서 좀 할인 받으면 은 28만원대에서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 않는 적합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타를 먼저 골랐고요 두 번째는 이 자태를 보십시오 Like Dark Chocolate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 저는 약간 이렇게 유니크하고 이런 통 기타가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고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퍼우드 미니 기타를 한번 리뷰했었는데요 고퍼우드 기타를 처음 리뷰해보면서 제품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또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때문에 이 악기를 선별했고요 악기 먼저 스펙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퍼우드 G210M 그래서 뮤지션 마켓에서 이렇게 구매시 1 6가지 사은품 드리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. 자 여기 이렇게 주요 특징부터 나와 있습니다. 슬리만 오케스트라 바디, 그쵸? 그리고 솔리드, 아프리카 사펠리 정파 솔리드라는 겁니다. 꽉 차있는 거. 그래서 탑솔리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요겁니다. 그래서 이 솔리드는요, 사운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,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아프리카 사펠리 치코판 빠른 어택, 펀치가 따뜻한 사운드, 다크초콜릿 컬러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우리 좀 바디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올 마호가니. 아까 제가 다크초콜릿이라고 한 거, 이런 나무목터들 대부분 마호가니입니다. 그리고 여기 탑솔리드 나와있죠? 방금 말씀드린 그 솔리드고요. 그리고 사운드필러, 이거 제가 저번에 미니기타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볼펜 같은 게 여기 바디 안에 보시면 딱히 서있어요. 뭔가 이렇게 딱밤한데 딱, 딱 때려주면 은 뭔가 팍 빠질 것만 같지만 해보진 않았습니다. 괜히 고소 먹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제가 고퍼우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이 헤드인데요. 이 헤드가 야무지입니다. 뒤에 뭐 배치 같은 거 달려있다고 했죠?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본넛, 그리고 뭐 헤드백, 벌루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자 먼저 바디 형태는 오케스트라 바디입니다. 그래서 뭐좀 슬림해가지고 악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바디고요 지판은 로드우드 지판이고요 44.5mm네요 이렇게 브릿지 보시면 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알았긴 했지만 뭐 보니까 되게 매력있네요 그래서 고퍼우드사에서 이렇게 사운드필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필러가 뭔지 여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뒷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스펙들을 이렇게 또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랑 뭐 비교하실 때 이걸로 보시면서 다른 악기들과 스펙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뀔 리들은요 이렇게 스펙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오늘부터는요 제가 직접 쳐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100%를 전달해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트로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로크는 약간 이제 이런 개방한 위주로 연주가 많이 되는 것들을 좀 쳐봐야 돼요. 이런 느낌. 저렴한 기타 그 특유의 가볍고 깡깡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하는데 이 악기는 다행히 그런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저 이번에는 조금 플스을 높여서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좋은데요. 약간 이제 이번에는 포커시브를 가미한 저 핑거링 연주를 한번 들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 네. 네. 약간 요런 느낌 그쵸? 이번에는 그냥 한번 뜯어볼까요? 바디라서 그런지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메인으로 연주하는 악기들은 이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까 2 3 0만원대 기타면 내 기타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지 싶은데요 제 기가 막힌가 큰 차이를 왜 모르겠지? 이러면 안되는데? 스트로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는 진짜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소리에 변화를 주지 않고요. 마이크 볼륨만 키워서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. 이어폰을 꽂으시고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조금 더귀의 감각을 살리셔서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. 끝까지 사운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긱백만 소개해드리면 되는데요 긱백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G210M을 모시고 있는 고퍼우드 긱백입니다 제가 저번 바리 영상 미니기타 때도요 한번 소개 해 드렸었는데 여기 손잡이에 가죽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은 여기 막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쿠션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수납공간은 여기 앞에 여기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큰 음악 노트를 넣으시면요 세로보다는 좀 가로로 넣으시는 이런 느낌으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핸드폰, 지갑 이런 것 정도는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기타를 리뷰하기 위해서 고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기타 고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볍때 스펙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눈에 봤을 때 제일 예쁜 기타를 사셔야 된 다고 말씀드렸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크 트 i 블 g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의 기타가 너무 좋은데 디자인만큼은 진짜 너무 합격입니다. 제가 만약에 통 기타 커버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런 기타를 가지고 찍고 싶어요. 그 정도로 너무 탐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만약에 통 기타 세컨 기타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저는 이런 디자인 의 기타를 살것 같습니다. 기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따지시는 게 이제 가성비 이런 거 따지시는데요.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, 요즘 되게 악기들 너무 가격 대비 너무 다 가성비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 기타 다 모아놓고 들었을 때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10만 원대는 너무 싸고 그렇다고 30만 원대 너무 비싸신 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. 신품가 29만 9천 원이지만 고정될 거가 설명란으 확인하시면요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할인드리진 못하지만 이 정도라도 할인 받으시면 은 그래 도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? 28만 얼마 얼마 정도 나오실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저가형 기타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얘네 설명해도 막 중급용 탑솔리드 요렇게 수시고가 붙었는데요. 탑솔리드 악기다 보니까 사운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신다면요. 괜찮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리뷰 영상 찍은 것들도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열심히 찍어볼 거니까요. 앞으로도 더 좋은 기타들 많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박길이영상 여기까지고요. 이 고퍼워드 G210M에 대해서나 아니면 위지션 마켓 그냥 여러 방면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요.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 그러셨어.